이겨맨오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인보우프렌즈 어, 아바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블루 미오는 주황 그리고 어. 리아는 초록이를 만들어 볼 거에요 오. 오.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비슷하게 한번 꾸며보자 일단 피부 색깔을 블루로 바꿔야지 나는 오렌지로 바꿔야지 피부 색깔을 초록이 오! 너무 진한 것 같은데? 아이 정도? 음...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 정도면은 딱 블루 색깔인걸? 아바타 상점에서 얼굴을 바꿔볼까? 블루 같은 게 있을까? 얼굴... 똑같건 없고 비슷하게 꾸며야 할듯 블루는 침을 흘리고 있었어 아 이거 사야겠네 이거 오 이게 좋네. 좀 싸고 좋은 듯 가성비 짱인 듯 그리고 여기에 내가 몇개 찾아놨어 이거 알지? 어? 왕관 왕관 블루의 왕관 이거랑 좀 비싼 거 팔더라고? 블루 왕관 오. 같지 않아? 비슷해 오.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? 그치 그리고 블루 눈은 약간 이렇게 오락가락한 것보다는 단추눈이 좀 어울릴 것 같긴 해와 저거 반반 되어 있으면 딱인데 그니까 하지만 좀 아쉽지만 단추 는이게딱 블루 눈이 아닐까 이제 파랑 색깔 아 일단 산거 한번 껴보자 <웃음> 잘맞나아 닮은 거지 이 정도면 이게 크기를... 얼굴이 부족해 크기를 얼굴이 좀... 동글동글해야 닮을 것 같아 얼굴이 동글동글해야 된다고? 알았어 이거 옷을 한번 찾아봐야겠어 옷이 완전 블루여야 될것 같은데 블루 블루. 덩치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면 됐다. 어때 좀 비싼 것 같아 얘들아? 오.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은 이 캐릭터를 끼고 한번 공개 서버에 가서 사람들 놀래게 줘야지. 자 캐릭터를 꾸미고 인게임에 들어와 봤는데 오. 좀나좀 좀 블루 같은데 눈하며 침흘리는거 왕관까지 똑같아. 그리고 약간 크기가 진짜 블루 같아. 오. 오. 자 그러면은 미호는 주황이를 꾸민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꾸미는지 볼까? <웃음> 주황이 야너 주황이는 이렇게 손 따라가자 나봐 어, 손 따라갈거야 야 블루는.. 어 뭐야 왜 죽어? 손따가다가 죽었어 <웃음> 주, 주황아 저기 봐봐, 봐봐. 어, <웃음> 그린 봐봐 그린다 슈퍼 히어로 랜딩 야 그린 진짜 똑같아 음, <웃음> 여기서봐 여기서 여기서봐 여기서봐 그린 아너좀잘 꾸몄다? 어 볼까? 어야눈망울하며 똑같아, 똑같아 포즈 한번 쬐봐음 포즈라 음, 야. 음. 똑같, 똑같, 똑같아. 오. <웃음>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요오 똑같 똑같아 야야 초록이 진짜 대박 퀄리티 대박 그린 <웃음> 그리고 나는 블루 앞에서 예에에 yeah.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레자 우리 이 캐릭터 띄고 점프 해 하자 좋아 어? 그러 보니까 평범한 어? 맵이 아니네? 여, 어 그치 여기는 레인보우 프렌즈 점프 맵이야 야 이거 초록이 치 아님? 어? 야 그린아 빨리 와 남... 그린이는 그린... 앞이 안 보여서 좀 느려 그린 <웃음> 그린 점프하는 거봐 이거 선 따라가는 거야 선 따라 이렇게 천천히 아 순서 밟았어 나도 여기는 레인보우 친구들이어도 에이. 살기 힘든 곳이라고 얘들아 왜 이렇게 어와 일자로만 쭉 달리면 된다 고아 <웃음> 뭐지 아 레인보우 같은 괴물이어도 이거 같은 맵은 탈출하기 힘든데 어어어 어. 됐다 이거 뭐야 이거 문 선택하는 거임. 어, 어, 어 거긴 아니다. 그러면은... 보라색 방 가야겠다! 오! 어? 보라색 방이야! 보라색 방 정답이었어! 오? 뭐야? 이또 어디야? 레인보우 방에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? 뭐야? 미소! 블루! <웃음> 어디로 가지? 미로다, 미로! 미루. 어, 미로네, 미로네! 어디야, 어디야? 초록가 어디야? 네큰 손으로 한번 짚으면서 가봐! 여기야! 나는 너희를 잃어버렸어! 네가 아니네? 아니 미이 어디지? 나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좀 이거 좀 어렵네? 오. 어? 여기 블루 표시가 있어 어? 못 찾았네? 출발구로 다시 왔어 <웃음> <웃음> 어? 어? 리아다 어? 어? 이쪽으로 하 출발구야? 안돼! 미오도 똑같이 왔다 뭐야? 제돌아왔어 그린에는 눈이 안 보여서 그런가? 아, 출발선 딩. 어? 어? 여기 출발선이야? 어 헐 나도 출발선으로 왔어 비밀? 어! 나 찾았다! 이게 야, 파란색 내가 파란... 파란색 표지가 흰득이네? 어! 맞아! 나도 약간 파란색을 의식하면서 다니긴 했거든? 어! 나 찾았다! 어! 음... 왔다! 여맨이! 어? 여맨이 어디가? 내제 데리러 갈게 리아야! 나는... 파란색 표지로 와! 나는 길을 잃었어! 눈이 안 보이거든 <웃음> 진짜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해?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. 초록이는 정말 눈이 안 보이나 봐. 눈이 안 보여. 손을 꽉 잡고 가자. 여기야. 어 찾았다. 예아우. 아, 뭐야, 이거. 예우 이건 뭐야? 오! 오! 조심해. 물에 빠질 수도 있어. 캡. 오! 어떡하겠어. 아, 초록이 빨리 와. 너 눈이 안 보이는구나. 음. <웃음> 귀엽네. 욕심부리면 안돼 나는 덩치야 커가지고 맨날 네. 죽어 주황이가 좀 유리한 거 같아 왜? 네? 빠르잖아 어, 눈이 안 보여 주황이는 <웃음> 원래 제일 빨라 그니까 빨라 빠르면 기차오 뭐지? 와벽봐 우리가 그려져 있어 오, 레인보우 파티장이 무너져 내렸네? 오. 조심해 내 취미야 아 내침 조금 따가워 침 되게 많이 흘리나보다 잘때침 <웃음> 흘리는 타입인가봐 보면... 얘들아 니네 근데 그거 알고 있어? 이 네, 친구 말... 알지? 파랑이의 첫 번째 친구 요거 네. 얘가 레드래? 아 어? 이름이 레드래? 레드 몰라면 마지막에 나온 박사? 아제가 레드거든 점프!!! 오~~ 점프!!! 이리로 네. 내려가 네. 됐다 오. 레은보 파티장이 무너져내리고 있네 와 이게 뭐야? 아야. 뭐지? 인생은 밟으면 안 되는 건가? 아, 밟으면 되네 아! 조심해 블루 너 그러다가 갈려 이, 입이 갈렸네? 알았, 알았어 초록 응. 얘들아 천천히 천천히 와 너의 이거는... 실력에 력 맞춰서 속도를 맞춰야지 헐 성격이 <웃음> 급해 헐날 그렇게 무시하다니 손좀 내줘야겠는데 아니 어디야 이거? 여기가 아닌가? 그래서 올라가서 올라가고 아오 여기 여맨이 큰일 나겠는데? 여기 뭐야? <웃음> 아나 덩치가 커가지고 야나 덩치가 커서 못 지나갈 것 같아 옆으로 차러 와봐 점프 아 뭐야 이거 점프하는 곳이었어? 도레파솔라시 점프 됐다 다음 뭐야 이거 나잖아 내가 여기 엄청 많은데 인사하고 있어 도레미파솔라시 도, 도, 미, 파, <웃음> 솔, 랄, 시, 도. 손바 오그라든 것 봐. 귀여워 죽겠네. 오, 주황이 공간이다. 이거 주황이가 여태 우기서 태어나잖아. <웃음> 어허허허, <웃음> 좀 어울리는데? 가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보자>. 오! <웃음> 여기 또 점프맵. 정체가 커서 나. 오, 여기는 또. 아, 살짝만 더와도 죽을 것 같아. 오이아여기 그곳이네 탈출하는 거. 아! 이제 거의 어. 탈출구가 막다 왔다 이제 우리도 여기서 탈출해야 돼 레드한테 조종 당하고 있었던 거라고 사실 어 나도 조종 당하고 있어 친구야 비켜 나 탈출해야 되니까 어 탈출구다 왔다 왔다 죽어드립니다 예예. 우리는 이제 조종할 수 없을 거야. 우리는 착하게 살 어, 거라고 네. 이제 착하게 살 거. 야 오? 깻떡 깻떡. 주라주 햄버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깻떡 깻떡. 우리는 그렇게 어 햄버거집 그거 됐어 인형 됐어. 헐. <웃음> 홍보 인형 알지? 앞에서 춤추는. 홍보 인형. 웃겨. 여러분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저희 캐릭터 잘 꾸민거 같아요 그쵸? 이뻐 이뻐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